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이양규 셰프님의 성수떡볶이입니다. 이양규 셰프님은 2006년 셰프라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부터 인터코티나타 호텔에서부터 시작해서 2008년 호주의 스시베이 호텔 그리고 2010년 민들레 영토 헤드 셰프를 거쳐서 2015년 마침내 어, 이양규 셰프님의 이름을 딴이 2, 이, 2? 이? 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할때한 1, 규, 구, 구 219. <웃음> 219 충정로를 오픈하고 219 합정을 오픈을 하셨대요. 근데 마침내 2022년 요즘 요즘에 트렌드가 가장 밀집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수동이죠. 바로 성수동에 가장 맛있는 걸 만들자 싶어서 이렇게 성수떡볶이를 오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수떡볶이 밀티 키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 건데요. 이 이한규 제품님의 성수떡볶이는요. 우리 아시죠? 새싹 인증도 받았고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거기다가 98% 밀떡. 그래서 쫄득쫀득한게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선택도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국물떡볶이가 있고요. 어? 그리고 누들떡볶이가 있고요. 요즘 핫한 로제 떡볶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 어, 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맛의 근본, 떡볶이근본 국물 떡볶이지. 그래서 이 국물 떡볶이를 한번 조리해서 먹어볼까 합니다. 그럼 얼른 조리해서 갖고 올게요. 네, 조리를 해왔습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물에 우선 분말로 된 소스 넣고 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내주신 뭐, 떡, 어묵, 당면, 요거 넣고 계속 끓여주시면 돼요. 음, 하,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대구 납작만두도 보내주셔서요. 납작만두도 구워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럼 치즈도 보내주셔서 치즈도 위에 뿌렸습니다. 여긴 단무제 준비했고요. 요즘에 제가 즐겨 먹는 여우티. 음. 우선은 국물떡볶이니까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하... 국물떡볶이니까 되게 달달해요 엄청 달달해요 음 학교 앞에서 먹는 그런 떡볶이 맛? 옛날 그런 추억이 가득한 그런 떡볶이 맛 같아요 와 너무 맛있다 맵지도 않아가지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즐겨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오렇게 치즈랑 떡이랑 치즈 떡의 식감이 쫀득쫀득해요 그 밀떡은 쌀떡과 다르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식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이 아니라 약간 음 단단하면서도 쫀득한 그런 식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맛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옛날 생각난다 학교 분식점에서 먹는 그런 맛 그리고 여기는 당면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당면이 감자 당면이래요 그래서 더욱더 쫀득쫀득할 것 같아요 왜 우리 보면은 수제비 먹을 때도 감자 수제비가 더 쫀득쫀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만든 당면이라서 엄청 쫀득쫀득하게 할게요 요렇게 음 쫀득쫀득쫀득 음. 이게 국물떡볶이고 바로 지금 한 즉석떡볶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양념이 떡이면 당면에 엄청 잘 배있어 음. 그리고 여기 이 어묵이 여러분 어묵이 부산 미더어묵이래요 아시죠? 부산 미더어묵 엄청 맛있는 거 음. 고급진 그 어묵의 맛 어육의 맛이 어. 떡볶이 단무지 빠지면 속해 음음 납작 만두 국물에 푹 짜셔서 국물 이 너무 맛있거든요. 납작 만두 이렇게 싸서 와 여기에 치즈 조금 올라가 맛있겠다. 와, 당당이죠 오! 음 <웃음> 이게 납작만두의 담백함과 떡볶이 국물의 매콤함과 달달함 그리고 떡의 그 식감 단단하면서도 뾰족한 그런 식감 거기에 양배추 단맛까지 와 너무 잘 어울려 여러분 납작만두 추가해서 꼭 드세요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진짜 국물 떡볶이라서 와 국물이 찐이야. 제가 우선 매운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요 추석 때쯤에 수술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맵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치즈랑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같은 또래들은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먹던 그떡볶이맛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한규 대표님이 성수동에 이렇게 자리 잡으실 때 이제 맛있는 거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떡볶이를 선택하셨다고 하거든요 진짜 맛있어 아이 아, 당면도 되게 매력적이네 되게 쫄깃쫄깃해 여러분들도 조리하실 때 집에 양파 있거나 아니면 양배추 있을 때 있으시면 은꼭 넣어서 조리하세요 원래 양배추랑 양파 들어가면 맛있잖아 떡볶이가 고급진 부산 미더 어묵, 납작만두에 이게 소스가 국물에 싹 빼가지고 너무 맛있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먹었다 음~ 다 아! 어.. 음.. <웃음> 음. <웃음> 음. 네, 여러분, 오늘은 이한규 셰프님의 성수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와, 간만에 제대로 된 국물 떡볶이 먹은 것 같아요. 응. 먹다 보니까 계속 옛날에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던 그런 떡볶이 맛도 생각나고, 이게 진짜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중독적이거든요, 국물이. 그리고 국물이 진해. 진해서 떡에 즉석떡볶이인데도 불구하고 딱에 양념이 탁탁탁탁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면도 있잖아요, 감자 당면. 감자 당면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와. 어묵 어묵도 부산 미도 어묵 어묵 향이 대단하더라고요. 어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로제, 노들 국물. 그래서 여러분 취향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진짜 어. 저 지금 저희 집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웃음> 영상 빨리 접고 다시 좀 애들 좀 보살핀 다음에 남은 것다먹으려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최고 최고. 정말 셰프님이 만든 떡이 뭔가 달라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